안녕하세요. 변종의 늑대 저자 김영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환경 그리고 어 세대 간의 어 차이 어 청년들과 지금 시니어 세대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어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니즈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어 창업을 접근할 수 있고 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붐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명할 거고요. 어,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왜 변종이냐, 왜 파괴적이냐, 라는 것들을 오늘 아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모든 법칙이 무너졌다. 변종만이 살아남는다. 어, 요즘 최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 사업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웃음> 쉽지 않으시죠? 어, 자본없이 어, 이기는 야생의 성공법칙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어느 날 새벽에 늑대가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웃음> 왜, 왜 갑자기 늑대가 스타트업일까요? 이 늑대들이 어, 인간처럼 사회성이 또 뛰어나고요. 그리고 집단으로 또 생활을 합니다. 어, 그리고 공격성이 강해서 한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좀 스타트업 같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게 어좀 전에 바이러스로 말씀드렸지만 변종입니다. 어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최근에 m 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어 우리 인간 남자들보다 더 <웃음> 훌륭한 게 뭐였냐면 일부 1처제인 절대 바람을 피지 않는답니다. 늑대가 놀랍죠? <웃음> 네. <웃음> 어, 그리고 누군가의 위험에 빠지면, 어, 목숨을 걸고라도 늑대들은, 어, 그 친구들을 구한답니다. 그 의리와 우정이 굉장히 뛰어난, 어, 그 동물들이라는 거죠. 어, 최근에, 어, 이런 4억의 늑대, 스타트업들이, 어, 70억을 삼키고 있습니다. 어, 그 늑대들을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 그, 그것들이, 오히려 변동의 바이러스 만큼 확산력이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토스나 배달의 민족이나 어, 크랩톤이나 야놀자 쿠팡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콘 어, 이런 1조의 가치를 만든 걸 우리는 유니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니콘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 여러분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과거에는 한 20년 3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5년에서 7년 정도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과거의 전통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 디지털 경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요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 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어, 과거의 사업을 생각을 떠올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고 제가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쓰고 있고요. 특히 창업 지원 기관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사명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제가 어 1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들여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제로 암울해지겠다라는 어.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불황을 대체할 수 있고 이걸 딥 체인지라 그러죠. 어, 체인지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분들은 이 지원기관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차원가들을 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 창업하는 청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어, 한양대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어, 교수로 있을 때, 어, 열에 아홉 명은 취업을 하는 거지, 어, 한명 정도가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이다 보니까, 어, 저는 책이다 이렇게, 공시족과 판, 판교족이 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뭘까요? 예, 네,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 맞죠? 그런데, 어, 스타트업, 창업, 사실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청년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90년대생이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시족과, 어, 이 워라벨을 좋아하고, 이런 우리와 세대가 다른 이런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교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기가 주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시적은 어쨌든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라 그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90년대생, 이런 2000년대생의 밀레니얼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친구들을 스타트업으로 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 성격, 유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덕질, 덕후, 뭐 소확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덕질이 뭐예요? 맞아. 자기가 빠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창업에 선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보십시오. 유니크한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독특한 아이템을 냅니다. 맞죠? 오히려 모범생들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오히려 이런 덕질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SNS에 그리고 뭐 인스타 하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 받아들이고 어, 우리가 스타트업에 끌어들인다면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 90년대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과거에는 우리가 60, 70년대생 어, 지금 직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 우리 기성세대들이 있고 지금 90년대 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조직 문화가 잘안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60, 60년대, 70년대 생을 우리가 뭐그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꼰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식주나 목표를 갖게 살았지만 이 친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조계급론이 있는데요. 어, 저는 어, 얼굴을 이렇게 훤해 보여도 사실 흑수저였습니다흑수저에서금수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먼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도전이 있고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통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니까? 오히려 개천에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웃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나면 어, 성공할 수 있다. 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개천을 옮겨버리자. 어, 용이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스타트업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계시고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 특히나 개천에서 욕나는 환경을 스타트업 생태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90년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작년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나온 영화 제목 어,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책과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죠. 우리는 다들 생존과 내 인생을 걸고 막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적과 판교적 어, 이런 세대가 있다는 라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라걸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분들은 잘알수 있는 비비크림 들어보셨죠? 그 비비크림이 어, 닥터 자르트라는 어, 그 ST 로더, ST 로에 1조 3천억에 인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어뭐 1조 해도 잘뭐 와닿지도 않죠. <웃음>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음. 그런데 이 ST 로더에 1조 3천억을 어, 인수할 때, 이 저도 이 비비크림을 도대체 누가 창업을 했나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의 친구가 매형이 어, 의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닥터 자르트라는 이름을 치료과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 순식간에 자기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어, 아이템 하나로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어, 또 하나 살펴보면 어,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웃음> 넷플릭스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넷플릭스가 어, 여러분 그 창업은 언제 했냐면, 27년 전에 했습니다. 27년에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2005년부터, 어, 그 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전세계 1억, 지금 현재 6천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 더더욱 각광을 받으면서 넷플릭스는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월트 디즈니가 어, 이 뭐야? 이거 뭐 그냥 비디오 대여점 하던 뭐 그냥 스타트업 같은 소기업이었는데 이 갑자기 변종처럼 이 OTT 서비스라는 여러분 OTT가 뭐죠? 오버 더 탑입니다. 지상파를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OTT라고 그러는데 어, 이 디즈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두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그냥 스타트업인 줄 알았는데 소기 업인줄 알았는데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도 80조의 실탄을 들고 어그 마블, 아이언맨, 그리고 스타워즈, 그리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어 21세기 어 영화사 이런 것들을 모두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려워하느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수합병 전략이다. 차라리 두려울 바에는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오늘날의 대기업의 전략들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 아시죠? 어, 지금 조금 약간 말이 많지만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을 제가 책을 거의 마무리할 시쯤에 어,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쯤에 이제 우리가 제가 12월 말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7천억이었습니다. 4조 7천억.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큰 M&A가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아시아나는 수십 년간 거대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어 2조 4천억 밖에 기업가치를 못 받고 배달의 민족은 뭐 속된 말로 전단지 끌어모아서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4조 7천억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무형 자산,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미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 배달의 민족은, 어, 보시다시피 뭐, 요기요, 배달통,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독과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이 많으니,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어 내가 잡아먹힐 것인가? 먼저 잡아먹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 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어 스타트업에 많은 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말고도 최근에 어 금융계의 변종의 늑대라고 부르는 토스. 여러분 LG 계열사를 먹어버렸습니다. 3650억에. 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변종의 늑대의 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종의 늑대들이 이 습격으로 인해서 판세가 바뀌어 버리고 이 어퍼컷 한 방으로 어 회사가 아니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그냥 작은 회사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변종의 늑대 어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질주하는 글로벌 야생공화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